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 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협회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적하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협회 선박보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보험 약관은 개강과 1970년 ITC 헐즈또 1983년 ITC 헐즈 2003년 IHC 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보험시장도 로이즈를 비롯한 런던 보험시장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어,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은 해상보험증권의 발행으로 완결되는데 해상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약관이라는 형태로 부구됩니다 어, 해상보험증권은 당초 여러가지 양식이 사용되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로이즈 SJ 팔러시를 통일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은 선박보험과 적하보험계약의 공통으로 사용되다가 1983년에 폐지되었는데요. 가 선박보험계약은 로이즈 보험자가 이 증권에 i t c 헐즈를 첨부하여 체결해 왔지만 ILU는 선박 화물 중 한쪽 상품에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수정을 가하여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각각 전용으로 사용되는 c o m 즈 a n i e s c o m 를 만들어 ITC헬즈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이저 신해상보험증권, 즉 New ILU Marine Policy Form을 사용하든 Companies Combined Policy를 사용하든 어느 걸 사용하든 간에 모두 내용적으로는 대동소의하고 ITC헬즈를 계약 내용으로 첨부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보험계약 조건은 ITC헬즈라는 선박보험 약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1970년 ITC 헐즈가 사용되다가 오늘날은 1983년 ITC 헐즈가 주로 사용되고 이 약관을 개정한 1995년 ITC 헐즈의 채택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1982년 신해상보험정권의 출현과 함께 1982년 ICC와 1983년 ITC 헐즈가 사용되니다 1995년 회사법의 변화와 선박의 운항관리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어, 부분적으로 개정된 1995년 i t c 헐즈가 1995년 11월 1일자로 공포화되었고 어, 선박보 공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보험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1970년 i t c 헐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970년 i t c 헐즈에 오기까지는 이 1888년은 ITC h u l 가 있었는데요. 어, 1884년 i l u 의 설립과 함께 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각종 보험약관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어, 최초의 ITC h u l 가 1988년에 등장한 것입니다. 어, 이후 로이즈 SJ 팔레시이 보험약관의 각종 규정을 보완하고 피보험위험과 담보 손해를 어, 확장하는 이러한 형태로 어, 1970년 ITC헬즈가 만들어지는데요. 해상보험계약은 로이즈에스치 팔레시 본문약관이 보통보험약관의 기능을 하고 1970년 ITC헬즈는 이것을 보완하는 특별약관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3년 i t c 헬즈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1983년 ITC헬즈는 명확성, 포괄성, 공정성을 장점으로한 체계적 약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906년 MIA의 관련 규준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상보험의 국제성을 고려하여 1983년 ITC 허즈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체계를 보편화했는데요. 영국 중심의 약관체계를 탈피하여 웅크타드의 해운입법실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표준약관과 AIHC의 일부 약관을 참조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래보험증권과 ITC헬즈에 별도로 열거되었던 피보험험을 단일약관으로 통합하여 규정을 였고 1983년 i t c 조즈 제4.1조에서 보험계약의 자동종료 요건의 하나로서 어, 선체용승계약 소유권의 귀속 또는 사용상의 징발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제6.2.4조에서 용선자의 과실을 추가시킨 것등 AIHC의 일부 약관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83년 ITC헐드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어, 선박보험에서의 비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상태나 동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을 지니는 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1906년 MIA와 여 약관에 근거를 두었던 피보험 위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열거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어, 1970년 ITG 헐드는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로이즈 SG 팔러시에서 14개의 열거 위험을 근인으로 해서 발생된 손해를 기본적인 보상범위로 하고, 추가 확장 비보험 위험으로 1970년 ITC 헐즈 제7조 인치마리 약관에서 열거된 9개의 위험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험자의 담보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러한 점에서 1983년 어, ITC h u l d 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약관의 구성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 ICC와 마찬가지로 1983년 ITC h u l 도 1982년 해상보험증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26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70년 ITC h u l 를 기초로 로이즈 SG 팔러시의 중요한 조항 1906년 MIA 등의 관련 조항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1983년 ITCLD 26개 약관 중에서 로이즈SG 팔러시로부터 옮겨진 약관은 제3조, 어, 제13조 피보험자 의무약관, 제23조 전쟁면책약관, 제24조 동맹파업 면책약관 등 3개 약관이고, 피보험위험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 위험약관은 로이즈SG 팔러시의 페이지에 따라 농증권의 위험약관에 열거된 비보험위험 중 일부와 1970년 ITC 헐즈 제7조 인치마리약관의 비보험위험 9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83년 ITC 헐즈의 구성과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항해약관은 1970년, 여기서 보시면은 1970년 약관에서 어, 기인한 것들이 어, 항해약관, 계속약관, 워런티위반약관, 종료약관 양도약관, 위험약관, 또 4분의 3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자매선약관 어, 사고통지 및 입찰약관, 또 어, 공동해손해낭구조약관, 공제액약관, 피보험자의무약관 신고교환차익 약관, 선저처리 약관, 임금 및 유지비 약관, 대리점수 수료 요건 어, 아니고요, 어, 미수선 손상 약관, 추정전송 약관, 운임 포기 약관, 어, 선비보란티 약관, 개선 및 해지 환급 약관, 어, 전쟁 면책 약관, 악의행위 면책 약관, 원자핵 위험 면책 약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어, 1906년 MIA의 규정이 그대로 옮겨와 있는 것은 어, 제5조의 양도약관, 6조의 위험약관이 될 것이고요. 또공동해손 해남구조약관, 피보험자 의무약관, 미수선 손상약관 뭐 이러한 종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로이즈SG 팔레시에서 옮겨온 것은 위험약관, 어, 피해보험자 의무약관 전쟁 면책약관, 동맹파업 면책약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약관들, 위험, 오염 위험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전저처리 조항, 미수선 손상 약관들이 있고요 신설된 것은, 어, 항의 약관, 어, 워런티 위반 약관, 종료 약관, 양도 약관, 위험 약관, 또 대리점 수수료 약관입니다. 어, 일부 내용은, 어, 여기서 보시면 항의약관이라든지, 워런트 위반약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 전부 1970년 ITC 헐지의 내용이 옮겨오면서, 어, 일부 내용이 또 신설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2003년 IHC 약관은, 어, 합동선박위원회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ITC 헐지를 어, 대체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일자로 국제선박보험약관 즉 인터내셔널 헐클로지즈를 IHC를 재정 공포하게 됩니다. 어, 기존의 ITC 홀즈에 없었던 내용이 많이 추가되어 모두 50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선박보험 시장에는 1983년 ITC 홀즈, 1995년 ITC 홀즈, 2003년 IHC 등이 있지만 여전히 1983년 ITC h u l d 가 주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약관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1983년 ITC h u l d 와 비교하여 2003년 IHC는 어, 수많은 새로운 규정들로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요. 어, 1983년 ITC h u l d 와 1995년 ITC h u l d 의 내용을 어,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상보험 관습을 반영하고 ESM코드, 기국주의 및 선급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전의 약관들을 대폭 수정합니다. 워런티를 축소하고 보험계약 조건의 불이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영국법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여기다 담게 됩니다. 표준약관의 문구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 수정과 논리적인 순서로 재정의도 이루어지게 니다 어, IHC, 2003년 IHC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03년 IHC는 총 3부로, 3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제1부, 제2부, 제3부와 클레임 처리와 관련된 조항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1부는 제1조에서 31조에 해당이 되는데 어, 주요 보험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부는 제32조에서 제41조까지의 종류인데 피보험자가 자주 요구하는 추가약관이 일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 제42조에서 제50조의 규정으로서 클레임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어, 의무또 책임을 정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클레임 처리 과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약관들입니다. 먼저 제1부 주요 보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국재판관할권 약관인데요. 제1.3조에 베타적 영국재판관할권 약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표준해상보험증권 양식 MAR91의 규정안급과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위험약관인데요. 피험위험의 목록이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적하 또는 연료의 적재, 양하 또는 이동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훼손에 대한 담보 위험에 저장품과 부품이 추가로 포함되어 이 있습니다. 또 어, 1995년 ITC허리 제6.2.5조가 항공기, 헬리콥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는 물론이고 위성과의 접촉을 추가한 것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열된 보일러 또는 파손된 차축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비용은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훼손에 대한 담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기계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멸실 훼손은 계속 담보되나 그 하자로 인한 멸실 훼손만을 담보할 뿐이지 만 뿐이지 하자 그 자체를 수리하는 비용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1995년 ITC헐드 제6조 제2항에서 이전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위험은 그러한 위험으로 인한 멸실 훼손이 피보험자 소유자, 관리인 또는 감독관 또는 여하한 육상관리인의 주의 의무 결여에 기인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IHC에도 단서조항은 있으나 감독관 또는 여하한 육상관리인에 대한 응급이 단서조항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1983년 ITC 헐즈에서 없던 것을 1995년 ITC 헐즈에 신설한 것이 많은 선주와 보험중개사들에게 우려와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1995년 ITC 헐즈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리스 장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리스 장비라는 제목을 가진 제3조가 신설되었는데요. 피 보험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와 기구에 대하여 피 보험 위험에 의한 멸실 훼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장비나 기구의 가액이 선박의 협정보험가액이 포함되는데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그러한 장비나 기구의 멸실훼손에 대한 피보험자의 계약상 배상책임 또는 그러한 장비나 기구의 합리적인 수선 비용이나 대체 가액 중어느것이든 적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에서 탈락된 부품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조를 신설하여 선박에서 탈락된 부품에 대한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멸실 훼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리스 장비의 경우와 같이 부품의 손해에 대한 계약상 배상책임과 그 부품의 수선 비용 또는 대체 가액 중에서 적은 것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손해 발생 시 그러한 부품이 타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거나 이 보험 제4조가 없어도 담보 받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그러한 타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서 탈락된 폭풍에 대한 담보는 선내에 없는 동안의 60일로 제한되고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최초 60일이 경과하기 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수정된 보험 조건과 추가 보험료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계속 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에 의한 보험자의 총 보상 책임은 선박의 협정보험가액의 5%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분의 3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6조는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의 충돌, 충돌 손해 배상 책임의 4분의 3에 대한 담보를 규정하고 있는 1995년 i t c 헐드치 8조와 동일한 약관입니다 유일하게 변경된 것은 제6.3조에서 보험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4분의 3을 보상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총 보상한 책임의 한도를 어, 피보험승박의 협정 보험 가입의 25%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보험자의 특별한 서면 합의를 취 획득한 경우에는 어,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의약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83년 ITC헬저의 제1조에 포함되었던 항의약관이 2003년 IHC에서는 제10조로 이전되었습니다. 새로운 약관조항인 제11조와 연관시켜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11조는 항의약관을 위반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의약관의 위반이 더 이상 1983년 i t c 헐드에와 같이 위반일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해지되는 워런티 위반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위반기간 중의 사고나 사건으로 발생하는 멸실훼손 배상책임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다만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수정된 보험조건과 추가보험료에 합의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가 복원이 됩니다. 다음은 성금작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3조는 선박의 성금 및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피해보험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3년 i t c 허제에서는 규정이 없었으나 1995년 i t c 허제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었던 제4조와 유사합니다. 위험에 처한 경우 성급협회에 대하여 보험자와 합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학과인데요. 선주는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제9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수락서 즉 다큐멘트 오브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선박은 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입증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선급과 관련한 이들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는 이 보험은 그러한 의무 위반 시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위반 시 선박이 해상에 있는 경우에는 선박이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 종료가 연기됩니다. 보험이 그와 같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 선박의 전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할 순 보험료가 환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제14.4조는 ISM코드와 STCW를 포함하여 기북주의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험사고와 선박하자보고와 관련한 승급협회의 규칙을 충족시켜야 할 비보험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 더 이상 워런티로 처리하지 않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정전선 요건인데요. 제21조가 추정전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983년 ITC 허율와 비교하여 선주에게 아주 유리하게 추정전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선박의 추정전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정보험가액이 수리후 가액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개정된 약관에서는 협정보험가입의 80%가 수리후 가액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제2부 추가 약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리시날 글로지즈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제32조에서 제4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 약관은 어, 신약관에서 허용하는 표준담보범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런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문구들을 기초로 하십니다. 또 제37조에서 제41조까지의 약관은 첫째 고정 및부동물체 두번째 4분의 4충돌배상책 세번째 휴항 환급 네번째 공동훼손 흡수 다섯번째 제1부에서 면책된 추가위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오직 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부 클레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째, 간사보험자 약관이 들어 있는데요. 제42조는 슬립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간사보험자에게 이 보험을 공동인수한 모든 보험자들을 대리하여1년의 클레임 관련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분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할 수 있는 관련 문제는 검정인, 전문가, 손해 사정사 및 변호사의 임명, 담보이 제공, 특혜 기준으로 합의된 보험금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보험금 지급 또는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클레임 통지약관인데요.제 43조는 피보험자가 결과적으로 클레임을 초래할 사고나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지체 없이 간사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사고나 사건 발생을 알게 되면 180일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클레임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자 의무약관인데요. 제45조는 클레임을 검토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간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와 피보험 선박의 손해 검증, 성급기록 등에 대한 조사 및 선박의 인력들과 기타 증인들과의 인터뷰 등을 조처하는 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클레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피보험자가 어느 단계에서든 소송이 시작되었든 아니되었든 간에 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된 증거를 기초로 클레임을 제시하거나 제기하거나 옹호함으로써 보험자가 그러한 클레임이나 어, 클레임의 정산을 적절히 심사하는 데 보험자를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는 시도 두번째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적절한 심사 또는 클레임에 대한 방어에 매우 중요한 문제나 상황을 은폐하는 것 세번째 이주항은 이들 선의의 의무의 위반인 클레임에 관련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더 스타시 사건과 더 아가피토스 사건을 포함하여 1년이 최근 판결에서 영국 법원은 1906년 MIA 제17조에 의한 어, 최대 선의 의무는 소송이 개시될 때 종료되고 그 이후의 당사자들 각각의 고유의 의무는 법원의 소송 절차 법규에 좌우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조항은 소송이 시작되었던 시작되지 않았던 적용하기로 명시한 계약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러 판결들의 효력을 어무효화즉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다음은 담보 제공약관입니다.제 어, 47조는 피보험선박의 압류를 피하거나 압류 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 클레임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협조함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부상권 약관입니다. 어, 제 49조는 제 3자 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이 학과는 피보험자가 구상가하는 금액을 조속히 평가하고, 담보의 확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의 개시를 포함하여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보험자는 이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들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원, 보상 손해의 비례 부분을 지급하기로. 어, 다음은 분쟁해결 약관인데요. 제50조는 제1.3조의 재판관할 약관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분쟁은 협상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 또는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채택될 절차에 대하여 합의 실패시 그러한 중재 등은 현행의 어, CDR 솔브 모델을 절차에 따라 합니다. 영국의 어, 분쟁해결센터 즉 CDR은 어, 다국적 기업 주요 전문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비용리독립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중재와 그 밖의 비용,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방지기술을 권장 및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어, CDR 솔브는 CDR의 계열 회사로 분쟁해결, 이 회사는 약 15년간 1 1000건의 분쟁해결을 지원해 온 기업입니다. 어, 2003년 HC와 1983년 그 ITC h 즈의피보험험을 비교해 보면요. 어, 제2.1조, 어, 어, 어, 제2.1조 또 2.1.1, 2.1.2는 어, ITC헬즈의 6조의 와6조이리스와 동일하고요. 2.1.4조, 2.1.5조도 6.1.4, 6.1.5와 동일합니다. 2.1.6은 6.1.7의 후반부와 동일하고 2.1.7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 이와 같이 대부분 동일한 조항에 어, 6.2.1조, 6.1.7조의 규정이 일부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고요 6.2조도 어,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2조를 면책사항을 추가해서 2.2.2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2.2.3조, 2.2.4조, 2.2.5조는 어, 1983년 ITC헬주 6.2.3, 6.2.4, 6.2.5와 동일합니다 어, 또 2.3조의 경우에는 신설된 조항이라고 보겠고요 2.4조도 신설, 2.4조는 1983년 조 약관의 6.4조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83년 약관 6.1.6조는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1983년 IPC허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선박보험 약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퀴즈는 다음 중 주로 선박품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